반지가 이거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 왜옷 수선하는 데 가면은 뭔지 알죠? 골... 반... 어, 반을 찔릴까봐 여기다 가 반지 이게 사연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음... 이제 소개를 받고 여기를 갔어요 네. 여기 가면 정말 뒤집어진 물건이 많다 해서 비비랑 갔어요 <웃음> 그냥 갔는데 어 비비 표정이 너무 씹었어요 이 비비 지금 성인식 하는 그 자켓 있자 거기서 맞춘 거예요. 아, 반지를요? 아니 그근데 이제 고가 인도에서 가져왔다면서 <웃음> 주는반지면서 그러는 요한 2만원 하겠지 싶어가지고 아다 얼마예요? 0만원탕았어요 그래서 어, 다야 해요? <웃음> 어, 아니? 백화점에 들어가는 건가 <웃음> 백화점에 들어가는 <웃음> 반지 <하면서> 그래요. <웃음> 너무 예다 너무 예쁘는데 안살수없 <웃음> 아 언니 너무 이쁘긴 하네 요아 <웃음> 근데 너무 이렇게 끼니까 피부가 너무 까맣고 아, 너무 잘어울린다면서두개살씹해 <웃음> 드릴게요 그게 <웃음> 어 비싼 느낌인거에요 그럼 언니 이거 하나만 살까요? 15만원이에요 몰나 <웃음> 30만원 <웃음> <웃음> <웃음> 거기서 건진 마치 자켓밖에 없습니다 어 아, 다이어트 해야돼요 안 해도 돼 언니야 뭐야 <웃음> <와>, 살 <살이> 너무 많이 <웃음> 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집거 그...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원래 살짝 <웃음>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을 때 말라보이는 것보다 조금 약간 살집 조금 있는 게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잖아 그죠 여러분들? 데스노트 뜨지 마요 언니! 아무 <웃음> 뭐 거기서 데스노트를 쓰고 있어 <웃음> 피비는 좀 엉뚱한 데가 있어요 안고 싶고 아, 엉뚱뚱해요 제주도 갔다 오면서 비비부터 시작해서 어, 같이 간그 친구가 너무 스트레스를줬었어요이일 동안.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럼 네. 공항에서 굳이 밥을 먹어야겠다 되 싶어 하 밥까지 먹으러 갔어요. 먹기 신났어요? 이제 막 돈까스를 시키면 그걸 먹어요 공심부조로 보는데 진짜 팬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오늘두분 다시 엠베트랑 여행 안갈 거예요. 언니랑 가고 싶은데. 오늘은 안 가고 싶어요. 나, 나 가... 비비랑 여행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어, 가봐봐. 졸라 피곤해요. <웃음> 비비야 밥 먹으러 가자 봐요 비비야 밥 먹으러 가자 어얘밥 <웃음> 예, 먹으러 가자 어야밥 어, 먹으러 가자니까 쉬는데 어... 팍네요 <웃음> 방금 있잖아 저 있는 거 봤거든 근데 어떡한 줄 알아? <웃음> 어얘 편의점 가진다고 갑자기 없어 애가 어 뭐야 저입자 사람들이 뭐해요 언니 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진짜 그리고 이거 황당한 거 됐어요. 내가 제일 연약하잖아요. 나의 스타일이. 그거는 20초 초반이었고, 이만큼 권장한 책이었거든요. 이제 갓 데뷔한 막내들인데, 힘을 어. 얼마나 써겠어요. 그 무서워 뒤지겠는데 했잖아. 아, <목소리> 무서워! 그래서 나한테 그 녀석이 이 아기도 써도 안 커도 해. 그럼 얘 어, 예. 예. 진짜 무서워. 아, 진짜. 이 언니, 그거 그 상상이라도 했어요. 어, 영화에서 보듯이 강도라도 끼우면 어머, 나날안 먹어 죽겠다. 도망가겠는 거예요. <웃음> 그뭐 달리기를 하면 내가 제일 늦을 거 아니야. 걔또 죽겠다 싶어고 별로 안 나갔어. <웃음> <웃음> <웃음> 저랑 효도 여행 한번 가요. 왜? 언니 사과의 마음. 아니 안 가. 왜제 <웃음> <웃음> 향수 뿌리셨는데 지금? 아니 내가 내돈 쓰고 왜기분나빠요제이가 쓰면 되죠. 아 싫어 싫어 싫어. 아! 걔랑 가라. 누구야? 비비초와 지아이내계세요 <웃음> <생일이> 네, <웃음> <웃음> 저는 안 깎겠습니다. <웃음> 왜요? 저보다 한 단계 위의 분들이시기 때문에 귀초지 이렇게 생각해서 <웃음> 가요 <웃음> 아 머리 아파우 <안> <웃음> <웃음> <웃음> <웃음>